그도마음대 쓰고 이미지도 마음대로 못 쓰고 노래 들을 때 너무 비싸고 불편하죠. 불편한 것 같아요. 저작권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저작권법은 결국 창작자들에게만 동이되는 거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입니다. 국민청원 이후 국회는 2020년 6월 21일 저작권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저작권법이 폐지됐대요. 이제 조금 더 많은 영상들 그리고 더 좋은 음악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요 아, 너무 좋죠. 요새 인기 있는 캐릭터라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천원의 얼굴이에요. 아니 이제 저작권도 없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걸 만들어? 나도 이제 안 할래 더이상 리뷰할 영화도 없고 <놀람> 쓸 이미지가 없잖아 이게 언제쯤 노래야? 부를 게 없잖아 아직 안 늦었겠지? 아직 안 늦었죠?